오늘은 카카오 폐택시 타고 미용하러 가는 거야 중지야 이제 알았지? 안녕, 로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예. <웃음> 중지아, 형아. 로이 <웃음> 형아. 어. 뭐야? 인테이트로 가봐요? 어, 인테이트보거 자서 모셨네. 그냥. 아, 이렇게 네. 그냥 해도 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해가지 사실. 네네. 이만 털이 좀더 중요한 건이상하네 한번뭐 시나 공사 좀 잘한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들그 집에서 맥도날드 먹지.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석이 대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열었니다감사합니 네. 기다려, 기 기다려. 네, 엄마, 이런 거 보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 어? 아무, 양을 아무것도 못만진 안녕, 예지 안녕, 중지덥지덥지중덥지여기지워여기누 있어. 앉아 있어. 에아 있어. 컨 엄마 어컨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어컨 좀만 더어일수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컨기어컨어컨